성인에게 패배 책임을 묻지 말자 라고 하니까 런닝메이트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는 거라도 생각이 들거든요. 오, 어떻게 런닝메이트가 되고 어떻게 페이스메이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분들 여기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인터뷰 요즘 할때 보면 항상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저도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당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고요. 저는 음. 2년 전에 당대표 출마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76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우리에게 기대된 바를 못하면 그 누가 후보 로 출마해도 우리는 이기기가 어렵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길면 5년, 짧으면 2년 동안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것, 정말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박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강령에 담겨 있는 거왜 몰두하지 못하고 왜 미뤄뒀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각오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모두발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한두 명이 마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편한 평가고요. 당의 변화의 폭을 작게 만드는 평가고요. 타자화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틀 전에 제 짝꿍한테 2시간 반 동안 혼났습니다.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 짝꿍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176석 가지고 있고, 정부 가지고 있을 때, 왜 입시제도 하나, 교육제도 하나, 조금이라도 손못 대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좀 반성해서, 아래부터, 뿌리부터, 바닥부터, 싹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방식의 평가와 반성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